아, 자연스럽게. 약간, 그러니까, 요렇게, 요렇게. 어? 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콘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뭘 찍으려고 하냐면, 제 열혈 구독자분이 마카오에 놀러 오셔가지고,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. 뭘 주셨냐면, 아 제가 요번에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놀러 오셨대요 제 영상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어요 아버님은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? 일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되어있더라고요 음식도 표정을잘해줘네 아, 맛있게 잘먹었어 뭐 드셨다고 하셨죠? 샬라폰인가? 샬라폰 샬라폰하고 신무이 네. 굴곡절 아, 샬라폰 정확한 인물같이 드셨어요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영상 보여드려요 아, 아 네. 영상 다 보여드리면서 아, 이렇게 먹고 싶다 네. 네. 네. 맛있으셨어요? 네 맛있었어요 아버님도 정말 맛있었어요다 맛있었어요 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 영상 보시고 아유.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아, 우리 가이드들한테는 크게 이용할 양식이고 정말 생명 같은 건데 왜냐면 마카오에 한국 물건이 되게 많이 팔긴 하는데 순대를 안 팔아요 아. 와 진짜 무거워요 이 <웃음> 다 같이 네. 먹겠습니다 진짜 예, 너무 감사하고 예, 많은 가이드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<웃음>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보답으로 친구 집에 와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러 갈까요? 야, 왜 이렇게 소름 돋냐? 내가 하지만 왜 이렇게 소름 돋아? 당면 아, 영파 맛있는 찰순대 친구가 열심히 마늘을 손질하고 있습니다. 전부 먹을 거지, 이거. 어 아, 뜨거!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쓰냐, 이거를? 어섯 쌀요 어섯 쌀으라고 <웃음> 네.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어, 근데 여기 손대는불게난다 좋다. 다 터진다. 이게 너무 깜깜하려나 보질 수가 없어. <웃음> 아이씨. 짜잔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고귀한 이 순대를 좀 이따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스 자 이거 소스는 여기 친구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? 고추장과 후추가루 그리고 간장 올리고당 설탕 다진 마늘 아 후추도 넣었어요 후추까지 어, 근데 향이 진짜 좋아 한번 먹어볼게 야, 딱이다, 야. 그 뭐냐, 피카츄 돈가스 그 소스 있지? 뭐잘 만든다, 너. 지금 소스 장인이다. 양파가 투명해졌다 싶으면 은 그때 양배추를 넣어볼세요 양배추를 굳게 넣는 이유는 저는 조금 아삭한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. 야, 굉장히 많네요. 제가 진짜? 이렇게 많은 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까는 건가요? <웃음> 오야 소스 진짜 맛있어. 똑같이 지가아요 <웃음> 그럴 수 하지 않나요? 어..뭐..그래. 네, 쫓겨나고 싶으세요? <웃음> 아니, 맛있어보여. 저는 <웃음> 홍고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홍고추도 살짝 넣고요. 깻잎도. 당면 사리와 떡 사리도 준비했는데 냄비가 너무 작아서. 서건 아, 김이 삼고한만 해주세요. <웃음> 자, 지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음 맛있다. 소스가 좀 많이 묻히는 진짜 맛있다. 센스 있게 초밥도 사는 내가 또 연어 좋아하는 거 알고. 아 근데 이거, 아 순대 진짜. 다음에도 구독자, 다른. 네, 우리 한흥렬님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응. 응. 먹겠습니다 응.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아니까 괜찮아. 들 고맙다 그래서 해줘서 그리고 내 영상을 어떻게 보셨냐면 안본게 없대 이거 올라고? 두 번씩 세 번씩 막 그렇게 보셨대 와, 영상 하나씩 그래서 어나 진짜 너무 감사 여기서 구독자님 덕분에 지금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포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씩 아니 장난이고 <웃음> 아무튼 다음에 오실 때 이런 거뭐 필요 없으니까 혹시 시간 되면 이제 만나서 밥도 함께 하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